30일에 방송된 황금 가면에서 강동하는 홍진아의 계략에 넘어가 결국 유수연과 헤어지고 홍진아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날 강동하는 홍진아를 찾아갔습니다. 홍진아는 어떻게 할까? 아직 엄마한테 전화 안 했다. 유수연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해? 라며 협박하며 물었고 핸드폰을 꺼내 듭니다. 그러자 강동하는 결혼하자. 결혼해. 라고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홍진아는 이거 프러포즈 아니다. 나중에 제대로 해달라며 기뻐합니다. 강동하는 수연씨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 꼭 지켜달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홍진아는 알았다. 대신 내 앞에서 유수연 얘기 금지. 그 여자 이름도 꺼내지 마라. 이름도 싫으니까. 라고 기분 나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차화영은 강동아를 불러 홍진아가 너무 원해서 결혼 허락한 것 이라며 내키지 않는다. 이어 우리 진아 착한 아이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슴도 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만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신에 대한 자각도 못하는 차화영이네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친 건데 적반하장입니다. 홍진아는 이제 강동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낮시간 강동아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업무용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강동하가 유수연에게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다 업무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에 홍진아는 유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노발대바랍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홍진아는 유수연을 당장 자르라고 소리쳤고 불안하다며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억지를 부립니다. 결국 강동하가 어머니 고미숙에게 일을 말했고 고미숙은 아무도 모르게 나름의 계략을 꾸밉니다. 홍진아를 불러낸 고미숙은 혼인신고서와 함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건넸습니다. 홍진아는 오빠만 있으면 돼 라며 어차피 결혼하면 자신의 것이 다 오빠 것이 된다고 말하며 계약서 에 서명을 했습니다. 고대철은 누나 고미숙이 아들을 팔아먹는다고 비난을 했지만 고미숙 에게 과연 어떠한 큰 그림이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